안녕하십니까. 에삐! 여유부 남편입니다. 에삐! 오늘은 가방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세계 일주 앞가방 리뷰를 했죠 오늘은 세계 일주 메인 가방, 뒷가방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뭘 샀는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 렌치 테라플레이 82L 짜리입니다. 코요대 색상입니다. 색상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상으로만 좀 알아볼게요. 가격이, 가격이 이게 47만 4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할인을 받아서 한 45만원 정도에 이 가방을 산 제일 큰 이유는 뭐 한마디로 하자면 착용감이에요 착용감. 제가 좀 많이 메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목적에 따라서 그 가방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뭐 부부, 둘이서 지금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짐을 좀 들잖아요 남자들이 좀 들지 않습니까 보통 생각한 게6 0 m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한 60에서 70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무거운물을 들어야 되니까 물건을 잘뺄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라든지 안에 잘 나누어져 는 그런 그 편리한 가방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는 착용감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 허리로 힘이 분배가 되는가 분산이 되는가 그 허리랑 어깨로 멜때 얼마나 편한지 착용감을 제일 중요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일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미스테리 렌치죠 예. 원래는 이게 미국산이고 미군 부대, 미군 특수부대에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용으로 만들어진 가방이 기 다죠 그러니까 가방이 되게 좋습니다 튼튼하고 근데 이게 모델이 두개가 있는데 일반 테라플레인 있고 테라플레인 US가 있는데 US는 비쌉니다 이게 필리핀인가? 이거는 거기서 만든 겁니다 예. 제가 고민한 브랜드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세계여행 가실 때 많이 하시는 킬리 있지 않습니까? 예 킬리 킬리의 인테그랄 60알파 60L짜리죠 예, 보고랑 얘랑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지금 얘를 산 겁니다 예. 착용감이 훨씬 얘가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고민한 거는 뭐 오스프리도 있고 그레고리 이런 것도 있겠죠 뭐 고민하다가 결국은 뺏! 예. 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모습 네 모습 이모습이모습이죠 물건을 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위에 윗부분 중에 위에도두 개가 있거든요 위에서 뒤에 위에 뒤쪽입니다 이쪽 하나 위에 앞쪽입니다 위에 앞쪽 이거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 가지고 물건을 넣어놨거든요 아, 이 정도 들어간다 느낌보시면 그 안막이 들어간다 요 정도, 예. 꽤큰게 들어가죠. 제집 얼굴보다 더 큰데. 요런 게 들어갈 정도로 아까 방이 두 개가 있다. 이게 물건을 넣어야 이게 형태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넣은 거. 자, 하나, 위에 두 개. 앞에 길 따라 11자. 요거 때문에도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특히 백패킹 하시는 분들 요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헬리녹스의 자라든지 테이블 이런게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맞춤 듯이 크기가 딱 맞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여기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수납공간이죠. 크기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예. 저는, 아, 여기. 방석이 들어갈 정도로 방석이. 반대편에 뭐가 나올까요? 반대편 보시면, 반대편도 방석이 들어갈 정도요 예. 예. 수납공간 세 번째, 네 번째 보셨고,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를 걸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다섯번째가 이제 측면 이제 옆으로도 물건을 꺼낼 수 있게 여기 여기서도 물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방석 이런게 더있겠죠 여섯번째가 이제 요 밑에 네, 원래 침낭 같은거 넣는 곳입니다 이게 따서 여시고 이게 이 앞에 이 부분 이요 밑에 부분이 이게 분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로 통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를 열면 요렇게 그럼 또 요런게 들어가겠죠 예. 여기는 신낭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끈 같은 걸로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거든요 분리도 할수 있고 통과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분히 신낭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크, 굉장히 큽니다 예. 그 다음 메인이죠 요 위로 이렇게 넣는 걸 넣는 수납공간 그러니까 총 위에 두개 앞에 11자 두개 밑에 하나 옆에 하나 위에 하나 해서, 넣는 것은 일곱 군데, 옆에랑, 여기 옆이랑, 여기랑, 여기는 같은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스페이스적으로는 위에 두 개, 1일자 다섯 개. 5개. 크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제가 착용감 때문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끈 자체도 굉장히 두껍고, 예 네, 견고합니다. 등판 자체도 어, 매기 쉽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뒤에 뭐판 끼우는 것도 있던데 뭐 하여튼 매기 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착용했을 때 제일 그제 몸에 딱 맞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S, M, L 제가 구입한 거는 M 사이즈 중간 거 키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니까 그거는 직접 피팅하면서 정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2019년도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뭐 네이비 라든지 각기 비슷한 게 하나 나왔는데 뭐좀 색깔이 좀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는 그 모델 이히 고요테 색상으로 이 고요테 색상을 몇배하게 됐습니다 한번 이제 매 볼게요 제가 맨 느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매고 일단 모양만 보여드릴게요 뒤에 옆에 예, 배낭은 요런 느낌입니다 앞에 옆에 뒤에오른그 <웃음> <웃음>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품 보증 안내라고 이거를 아마 주실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꼭 받아가지고 에이스 받을 때 정품 예. 등록 방법 정품은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데요예 이상으로 미스테리 렌치 테라플레이 세계일주용 메인 가방 뒷가방 리뷰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사요나라 자는